네 안녕하세요 투건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 제가 원래 제가 자주 영상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좋고 또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지음 올리게 되네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스테리 과제입니다. 어 미스테리 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스테리 과제는 천여생식종이에요. 한 마리만 있어도 이게 번식이 가능합니다. 번식이 저도 이거 한 마리로 번식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개체들 지금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치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다큰 거예요. 요만한 게 지금 손가락하고 비교해 보시면 별로 안 커요. 한 크기가 한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한 되게 소형종인 가재예요. 소형종 가재. 음 그러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자 분들이 되게 쉽게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게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조그맣게 지금 돌아다니는거 보이시죠 지금 자 이런데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지금 한 20마리 정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새끼들을 한번 보러 가보죠. 자 여기 움직이는거 보이시나요? 화질이 아주 별로인데 여기 이렇게 어미 사이 어미 주변에 어미 등에도 진짜 많이 엎혀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붓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야 진짜 작네요 이 애들이 한 2mm 정도 됩니다 지금 2mm 2에서 5mm 사이, 사이네요 지금. 제가 일단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를 일단 먹어줄지는 모르겠네요 어, 일단 어미에게는 영양 보충용으로 귀뚜라미 주고 나머지 새끼들에게는 사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이 사료가 제가 쓴 사료입니다 바로 이 사료인데요 어, 일단 이런 가지나 새우 그런 갑각류를 먹이는 이런 사료들은 시중에 샵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완견 그리고 고양이 그런 사료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어미가 제가 배가 고파는지 사료를 먹고 있네요 새끼들은 아직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입에 보이시죠 진짜 맛있게 먹고 있네요 어 귀뚜라미를 줘보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수질 문제 때문에 수지 그 물이 또더러워질까봐 지금 귓절함면는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지금 제주도 준비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일단 영상은 당분간 이번주는 좀 뜸할 듯 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